아빠 핀사지 자 앉아. 앉아 핀 줄게 앉아 손 말고 앉아 앉아 핑꺼핑꺼 자. 짜잔 이쁘지? <웃음> 아, 너무 이쁘 이쁘지? 아이고 이쁘아 이고이 애치야 공주님 봐봐 공주님공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, 아이고, 이뻐. 짜잔, 어때? 중지 베이비 어때? 이쁘지? <웃음> 어, 보자. 아빠좀 봐. 아이고, 이뻐. 아이고, 이뻐. 아이고, 이뻐. 에지? 에지야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저잘안빠다 애지야 짜잔 자 토끼빈 포니다 짜잔 어때?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이쁘 아이고 이 좋지 이쁘지? 애지야 이쁘지? 이쁘지? 어이구 이어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다 공주 핀? 공주 알았어, 알았어 이거 물어? 자 물고 자또 하나 고 짜잔 응, 알았어, 알았어 짜잔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귀찮아. 이쁜데 이쁜데. 나왔다. 이거데 이쁜데? 이쁜데 봐봐. 이쁜데 그래 이쁜데 어.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 아이고. 아이고. <웃음> 하나만 하자 하나만 붙자. 이거 오케이? 어어 이뻐 이뻐 이렇게만 샀는데 아빠가? 애지 주려고 응? 애지야 넣어주려고 아빠 이렇게 많이 샀는데? 이것 주 이것도 해줄까? 아빠 해줄게. 잠깐 짜잔. 자, 또 뭐? 또 봐봐. 뭐 해줄까? 뭐 해줄까?